일단 얘부터 내보고 생각하자 합쳐질수도 있어 나다 안합쳐지지 버려 명인 내고 어미 인프 내라 제발 어내려네 아아.. 내베아 잠깐만! 아 진짜! 대개페어로 갈게요 대개페어 아르거스를 살짝 고민해봤는데 이가없 이정도면 많이 세지 폭군 한발이 더 나와서 확대졌네아 이번 판은 레버많네해요레베업 안하는 판이에요 이거. 뭐냐 너는 야..씨 너무한 놈이네 사지 그 말거야 그 풍수지리로 갑니다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냐 여기 두 번, 여기 한 번이죠 그럼 우, 무슨 뜻일까요? 양 사이드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오케이, 역시 아개쿨 h o l 뭐냐고? 잠깐만, 와, 아! 아! 아 와, 잠깐만, 나 진짜 와, 잠 와, 만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분명 이 와, 와, 수 있을 거예요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좋아, 고무적이야. 그는 어? 이겼는데? 어 뭐야 이걸, 이걸 내가 왜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희망은 있다 정신 차려 아웃키.졌네 싶... 싸움 딱 보니까 엄마공 그나마 잡아야 답 있네. 졌네. 음. 음. 음. 음. 이거 이, 이 맥스나도 유유타라 시리피도 걸러볼게요 무도좀 너무 좋아. 일단 볼게요 구울 좀 가치가 떨어져서 어. 어. 렉 걸려요. 렉 걸리냐? 잘 싸웠다. 잘싸웠네 이거. 할말 없어. 잘 싸웠어. 진짜 렉 렉만 아니었어도 좀더 예뻤는데. 아니 이게 아렉 때문에 좀